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호입니다. 변방 뉴트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에 문제가 있어 소리 조절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정말 정말 정말 류리얼루다가 양해 드리고요. X키 를 눌러 조위를 표하면 시작이 된다는군요. 오늘 할 게임 R N I N I T가 아니고요. M I N I T, 미닛.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나눠주신 샤아전용 비가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드리드리드리고 다시 그걸 드려서 제가 다시 받는걸로 네. 뭔 개소리야 채식? 뭐야 이거 식사 취향을 변경합니다 뭔 개소리지 이거 어. 난 고기가 좋아. 난 고기가 좋아! 공격시 발생하는 멈춤, 멈, 멈춤, 멈춤 효과를 전환합니다. 어느 기본적으로 코리아로 되 있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빡, 빡, 뭐지, 이거 걘가? 개야. 야. 개야. 지저봐, 개야. 멍멍. 왈왈. 어머... 1대1... 1대1 사이즈야! 어머! 그러면은 저거... 오... 케이 그래.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 풀로 못가 왼쪽으로 팔도 비빔면을 먹을 땐 왼손으로 먼저 비비니까요? 빨래가 있대요? 옷 입어 이게 지금 방향키 밖에 알려주질 않았거든요? 꽃게다 아 아아! 아, 개색! <웃음> 죄송합니다 아어 개녀석이 어, 몸에 닿으면 아프군요 어? 칼이다 응? 칼을 얻었어 오오 뭐 칼을 얻었더니 시간 타이머가 가기 시작했어요 배 부서 뭐하는 게임이야 이거 아아 반갑네 나는 바다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네 가끔은 보트를 파도로 타기도 하고 말이네 어쨌든 고물은 말일세 상마들을 피하게나 여기서 서쪽으로 수용하고 작은 바위에서 남쪽으로 가게나 이거 찍어놔! 아니 잠깐만 찍어놔 여기서 서쪽으로 수용하고 작은 바위에서 남쪽으로 죽어버렸어 개야! 서쪽? 서쪽은 왼쪽이잖아 맞지? 맞지 맞지? 여긴 어두우니 조심해 아무것도 안 보여 핫! 핫! 핫! 고물은 서쪽에 있다 서쪽에서 남쪽이라 나 여기 잘 안다지 않는군요 고물왜 이렇게 신나지? 쓸데없이 왜? 죽어라 개! 개놈! 오! <웃음> 어? 우리 말코 따스해 어? 사망했습니다 아, C키를 누르면 죽어버려 C키를 누르니까 어, 누구세요? 저주 받은 검을 얻었다고? 어서 공장에 버려 왜요? 죽어 아야! 이 <웃음> 뭐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 뭘 보는 거야? 널 보는 거야, 이 자식아. 아! 죽었어. <웃음> 주인공 약해! 어, 여뭐 있을 거 같아. 없군요. 첫. 자식아. 어, 칼을 막 던지네? 마음대로 해? <웃음> 누가 저 다섯 마리 개들을 처리해 준다면 좋을텐데 다들 바쁘네그 노력이 그른다면 좋을텐데 육지가 최고야 아니야 야, 개 저 열쇠가 있어. 어디서 쓰는 걸까?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와. 콜록콜록 거리면서 죽어버렸어. 하지만 이건 다시 하루가 시작되지. 그러니까, 개를 다섯 마리를 빠르게 잡아보겠어요. 이 개들을 잡으면은 뭔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니들이개 맛을 알아! 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은 모를거야 난 젊은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커피를 획득했습니다 개들이 사라졌다고? 어, 여기 공짜로 커피라도 줄게 상자를 밀어낼 수 있게 해줄거야 오! 오 어, 이거 이제 오호 개를 잡아서 상자를 밀수 있게 됐다 아. 쪽이다 등대 열쇠! 등대로 가보자! 자 역시 모든 악의 근원은 개였어 아! 사! 삼! 일! 이아 아. 대충 이런 게임인 것 같군요 저주받은 거물을 얻, 얻, 얻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대는또 다른 데로 뭔가 할수 있는 아이템이 있겠지? 한번 가봅시다 처음부터 다 다시 얻어야 되나? 오밀수 있어 밀수 있어 밀수 있어 그럼 나 열쇠도 있는 거겠지? 있는 거겠지? 없으면 나 진짜 다시 죽으면 돼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리로 가야 돼지리지리지리 빨리, 지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바늘으로 갈라져서 죽어! 뒤죽이다 몸조심해 뱀이다 뱀을 죽였습니다 뱀식식식 저쪽으로 가면 되나보는데 그냥? 넘어왔어 오! 오! <웃음> 뭐지? 유명한 표지판쟁이 어, 이 뭐야 이거? 저쪽으로 가지 말자 상 받은 적이 있으면 뭐야 새로운 집? 뉴홈 뭐야? 내집 해도 되는 거야? 운동화 가게 운동화 가게 운동화! 운동화 내놔! 아아! <웃음> <웃음> 오늘 모험은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安娘